어자 사람들이 한국사람하고스타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브라질놓는다고놓는다고그래고홍은비서관도에서 가지고 온다는 얘기였던데 그때 찾으세요. 어떻오맛맛요 여기 8,500원이네요. 아니, 음, 자기 스케치. 자기 스케치? 사진에 <웃음> <웃음> 올라가서 하시는 거 하면 되지, 뭐 또. 이런 거를. 방이게하이하 저게 참대야 돼! 저게 참대 저게 자, 어 의원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에 응하지 로 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국감이 끝나고도 소환 통보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 소환하도록 하고요.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수사 계획에 관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시겠다고 네, 법과 했는데 원칙대로 예. 소환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이러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예에 비춰서 말씀해 주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검장님 법과 원칙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웃음> 자, 성격이 아주 나빠요. <웃음> 서울지검장, 완전 환경에 빠진 거거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장님자 <웃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보통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응? 코너로 몰아놓고 잔인한 사람. <웃음>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우리 김정민 의원이 그 맞냐고 이게 영어건리대로 하면 정부 벌써 굴러가야 돼 그게 맞냐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굴러가야 돼, 나는 이야기가 불러나 하면 앞으로 되지 야당 간사가 이런 건조정해 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듣기 싫으면 기하가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연장님 웃기 많냐는 건가 민식 같은 게 아니야 연장님 다 박주민 의원 때문이야. <웃음> 이렇게 얘기하자. 여상규 위원장이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김정은 위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막 난리 쳤지. 어쩌고 어쩌고. 그러다가 여상규 위원장이 열받아가지고 네, 웃기고 앉아있네. 난 여기까지 인정한다니까? 앉아있잖아. 웃긴다 만다는 자기 기분이잖아.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웃기고 앉아있네? 병신 같은 게. 민주당이 이랬으면 끝장났어요. 민주당 위원장 이 선진화법, 그게 선진화법에 소환 대상인데 안 갔어. 그런데 민주당 위원장이 그거, 그 서울지검장 불러놓고 어이 수사하지 마라. 그러다가 그 자유한국당에서 막뭐라 그래가지고 웃기고 앉아있네? 병신 어떻게 해? 그랬어 봐. 죽었어!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거기서. 이게 차이야. 민주당은 그리고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당이에요. 한국기득권사회에서는 여전히 야당이라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해도 살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끝장났어. <웃음> 효시돼서 효시. 응? <웃음> 여상규 위원장은 그냥 검색 오르고 끝나잖아. 저 사람 징계 안 받아요. 절대. 자, 요 조국 국면은 앞으로 1주에서 2주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다음은 뭐냐? 이 패스트트랙 수사예요.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유한국당이 당해야 될 차례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식적 입장은 어,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는근데 이제 아마 당직자들은 일부 출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직자들이 카톡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 그랬더니 그 내용 중에 야경원 원내대표가 체입에 의원 감금에 대해서 지시했던 정황이 나온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은 아마 출석을 안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소환조사 없이 그냥 기소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뭐, 체포동의를, 어,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도 명분을 더 쌓고 싶으면 체포동의안을 좀 송부해가지고, 거절당하는 모양새도 좀한 다음에 어, 소환 없이 기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뭐 바로 기소할 수도 있죠. 기소가 11월 정도에 이루어졌다. 그럼 재판이 한 1월 정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12월 정도에 기소되면 1월 정도부터는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서로 공천 받더라도 어... 당선되고 나서 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그런 사실을 유권자분들이 아시겠죠 아, 저 사람은 어, 유죄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표를 행사했는데 그 표가 날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뭐 공천을 못받아 가능성이 높아죠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네. 국회의원들이 계속 사진을 찍혀서 끌려가거나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기들 <웃음>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면서. 포토, 포토라인은 토 이제 없앴기 때문에. <웃음> <웃음> 당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의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거.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웬만하면 그 얘기가 국감장에서 거론 안 되는 걸 원해요. 실제로 뭐체위회 의원 감금이나 이런 그런 영상이 좀 나오거나 그러면 표정이 싹 굳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웃음> 네. <웃음>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평상시 힘이 없다고 이렇게 안전하고 조용하게 다니시거든요. 근데 최희배 의원실에서는 쇼파를 혼자 끌으시더라고요. <웃음> 근데 가로막고 막. 이번에 네.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나경원 대표가 최희배 의원 시을 점거하고 최희배 의원이 나가는 막으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JTBC 부도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뭐, 지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 지시대로 이행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네. 뭐, 그랬었다라는 식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이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몇 가지 행위는 빼도 박도 못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체입의 의원을 강금한 거. 네. 그건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했으니까. 네. 완벽하게. 네. 뭐 지금 뭐 그렇게 주장은 해요.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 내가 마술쇼를 보여줬다. 마술쇼를 <웃음> 보여줬다. 다 함께 즐겼다. 다뭐 그냥... 이런 식의 <웃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웃음> 최이의 의원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그 문을 부숴달라든지 라 또는 안 되면 창문을 깨고라도 나가겠다고 이미 의사를 그다음 그렇죠. 밝혔기 때문에. 창밖에 여기, 여기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아무리 마술쇼를 기가 막히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웃음> 보기에는 소용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그 의안가를 점거한 뒤에 뭐 팩스 들어오는 걸 잡아서 찢는다든지 우리 네. 뭐 이은재 의원님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만 나오면 이은재 의원님 표정이 싹 굳으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활달하셔 하시는 분이. 네. 음. 그래서 그두 네. 고, 고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빼도박도 못할것 같고 네. 나머지 이제 회의장 앞에서 있었던 일들은. 회의 소집의 적법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빼서 박도 못한 의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시면 재밌으니까 한번 세보세요. <웃음> <웃음> 최소 10명 이상은 되지 않아요? 10명 이상 되죠. 의원가까지 합치면 대략 20명 가까울 것 같은데요. 어, 20명 정도? 그런데 네. 네. 네. 그 <웃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활약을 많이 하셨어. 멀리 가실 것 같고 분들은 그러면 이한이주 정도 후에 국면은이 페스텍 수사를 촉구하고 그 다음이 이제 실제로 페스텍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법사위 쪽으로 넘어왔던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 건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어, 저희들의 법 해석에 따르면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선거법 같이 네. 지정했던 선거구 개편에 관련된 그 법은 한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것 같아요. 어. 예. 그러면 은 둘이 같이 올리기로 했으니까 11월. 11월 말 정도가 말 되면 정도. 이제 모든 법안들이 다 올라가고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유치원 3법, 그다음에 공수처법안, 건경수사권 조정법안, 거기다 선거구 조정법안, 내년도 예산 해가지고 그냥 어, 어떤 분들 얘기로는 또다시 동물국회로 변하는 거 아니냐 어. <웃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대단한 일이 또 남아 있구나. 자, 어 제가 이 부탁도 드리려고 답은 못하실 것 같은데 어그 조국 장관이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데 어 지지율이 좀 위축된다고 당이 조국을 버리면 큰일 난다.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냥 의원이었으면 자기 의견을 막 말했을 텐데 이게 당의 견해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차관없어. <웃음> 나는 말할 거니까. 처음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어요. 이때는 검찰이 어, 언론과 함께 무수한 검찰 발 보도를 쏟아냈지만 팽팽했어요. 팽팽하다가 이제 초초동에 촛불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모든 정치인이 사실 충격 받았어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게 이 정도인가? 그러면서 대통령은 아 검찰개혁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촛불에 호응한 거예요. 응답한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도의 특징은 기사 제목과 느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정치 저관여층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관계를 깊이 따지지 않아요. 근데 판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검찰이었다가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한다. 우리는 답답할 수 없지만 그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박근혜때 임명한 총장이 있는데 그 총장이 장관을 수사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그러면 중도는 오 어, 박근혜 검찰 압박하는 거야. 중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사퇴 이런 식으로 개인에 대한 분노로 치환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자유용당이 제일 좋아해. 조국과 윤석열이 다 날아가면 자유국당과 삼성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땡긴 거야. 이씨발 이게 웬떡이야. 한발 물러서서 시스템을 봐야 되는 거야. 아 판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걸 하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대통령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유시민도 본인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도 그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도 다 따로 할 일이 있는데 그 제각각 노력의 밑바탕은 또 시민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랄지랄이 중요한 거야 이걸 못 버티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눈앞에 어 지질 좀떨어졌어 시발 선거 불량한 거 아니야? 막뭐 이거 조고 빨리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망하는 거야 이 노력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합쳐서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돼. 조국은 잘 버티고 있잖아. 응? 응? 그렇게 해서 많은 개혁의 시도들이 실패했어요. 각자 이해가 다르고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막 옆에서는 야얘 버리고 가면 우리 살수 있는데 버리고 가자고 하고. 그래서 실패해야 했다고. 그게 왜 70년 동안 안 됐겠어. 쟤네들도 머리가 기똥차게 좋은데 그래서 갈라놓고 무섭게 만들고 막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막 강도 흔들리고 그나마 지금 민주당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잘발리하고 있는 건 불안은 해. 정치인들이. 괜찮아? 어. 괜찮아. 말좀 걸지 마 제발. 지금은 다 따로따로 각각의 노력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그리고 그다 만나서 이야기가 완성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 다들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진 거야 이때까지 왜 실패했겠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없었겠어? 계속해서 불안하고 지칠 떨어지고 어쩌고 어쩌고 선거에 불리하고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 마음을 대신 말하는 거야. <웃음> 진짜 검찰개혁에 호기가 왔거든요. 전에 없습니다. 이럴 때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어렵게 지정해놨던 게 지금 무르익어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국민분들도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라 힘을 주시고 계시고 대통령님도 뭐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윤석열도 그 개혁에 저항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장관도 잘생겼어. <웃음> 그래서 검찰개혁의 호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역할을 좀 여기서 잘해줘야 될 때가 국회예요. 아 사실 법률 개정 없이 할수 있는 그, 개혁의 폭은 작아요. 그래서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패스잭이 본회의에 올라갈 상황이 됐고 했기 때문에, 당에서 좀더 그걸 잘 챙겨가지고, 아, 진짜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얘기하시는 그 각자의 역할에서 국회가 맡은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내선 거에서 떨어질까봐 조국 빨리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질 것 같은 거야. 불안하잖아. 이럴 때, 지역구의 그 의원들에게, 어, 페스트에까지 같이 가야 된다. 조국 장관은 최소한 페스트에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근데 우선 거기까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불안해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주고, 의원님 아시죠? 네. 그래서, 아, 내, 나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자기한테 표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중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표를 줄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읽어줘야 돼. 이 양말은 필요 없어요. <웃음> 이 양반한테는 살살 좀 해라. <웃음> 자기 지역구 여원이 누군지 찾아보고, 다 불안해요.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게 돼 있잖아. 더군다나 4년에 한 번씩 오는 시험을 치는 거 아니야. 그 옆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내가, 어, 내년 4월에 표 10개 모아 올 테니까 내말 듣는 게 좋을 거라고. 지금은 추레임 정당성 명분 싸움에서 더 힘센 사람이 검찰을 압박한다고 정치 저관여측을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막 중도절로 간다. 그런 불안을 가진 각자 지역구의 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시민들이 훨씬 정치적으로 각성돼 있고 이해도가 높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헬스티까지다 같이 가야 된다. 무조건. 그통과된 다음에 다음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웃음>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가서 지랄지랄하는 거지자 의원님 들어가세요. 어서 <웃음> 그나고요? <What's that? 웃음> 대신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대검도 하고요, 법무부도 하거든요. 난장판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전화 김종민 의원은 여상규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걸 몰랐어요. 안 들려. 예. 네.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님이 자기한테 온 문자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야, 우리 지역에는 있 지지자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 들었어? 그래서 아니, 여기 전혀 안 들렸어. 어, 나도 안 들었는데. 이게 관심 가지고 그걸 봐주셨던 분이 그걸 잡아내신 거지 현장에 있었던 저희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은 왜 되게 소란스럽거든요. 현장은 생각보다. 그래서, 어, 병신 같은 게, 이걸 못 들었어요. <웃음> <웃음> 그, 관심 가지고 들어주셨던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알게 됐다. 네.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제보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국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현장 속에, 여의도 속에 들어왔으니까 몰라 잘 얘기해줘야 돼. 응? 그렇게 하면 병신 된다? <웃음>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니다